머리가 좀 약간 대책이 있어? 없어요 대책 없어? 네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머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렛츠고! 일단 머리 상태가 지금 양쪽의 사이드가 너무 붕 뜨고 어때 머리 요즘에? 머리가 좀 약간 대책이 있어? 없어요 대책 없어? 네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너무 뜨고 일단 오늘 컨셉은 좀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고 적당하게 좀 자르긴 하는데 지금 뜨는 머리 이런 거막좀 많이 뜨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거지? 저는 그냥 맡기겠습니다 제일 잘 나올 오 어, 그래요. 때 좀 자연스럽게 댄디하게 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약간 너무 동그랗고 전체적으로 다 동그랗잖아 네. 그럼 좀 답답하지 네. 그지? 그래서 그 답답함을 좀 약간 해소시켜주고 지금 여기 뜨는데 요것 때문에 뜰 수도 있어 네. 밑에서 뜨는 것도 있지만 위에가 너무 많이 있어서 뜨는 경우있었어 요거는 좀 잘라내고 네. 어 그래서 요거랑 정리하고 해서 한번 댄디 한번 쳐봅시다. 지금 머리 상태는 숱이 많지 않지만 지금 위 투블럭을 전에 잘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위에 머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길고 이걸 다 정리해서 좀 잘라 주고요. 뒷머리도 좀 잘라서 올릴 거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뒤에 여기 그 우리 가마 쪽이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참고해서 잘 잘라 줘야 될것 같고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어이 뒷머리 같은 경우 정리하는 거 요거 한번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지금 여기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요거는 신경쓰면 안돼요 뜨는 거는 뜨는 건데 이거를 정리할 때 너무 빠싹 올리는게 아니라 그 빠싹 올리면 없죠 살이니까 요기가 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천천히 올리면서 정리하듯이 해서 빠싹치지 말고 좀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올라가는 머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뒤에도요 거의 절벽이에요 맞아요? 네, 음. 슬프지만 인정? 네. 이 머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Let's go! 뒤에 머리를 자를게요. 여기가 약간 납작하시니까, 요거 좀 납작한 분들은 올릴 때, 이 지금 위에 부분하고 여기 가마가 여기 있어요. 위쪽에. 가마가 여기 위에 있죠? 요거가 좀 잘못되면 이게 떠요. 이렇게 붕 뜨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여기 가이드라인 자체를 우리 기존의 짱구머리 여기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살짝 더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를 약간 이렇게 80도 90도 정도 이렇게 80도 80도 정도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가이드라인 먼저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대신 이게 지금 우리 살이 빛 뒤쪽이 안 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80도 밑에는 약간 90도 이렇게 80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이런 라인이 서죠. 그렇지, 어차피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바로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있다가 여기 투블럭 없을 거니까 위에 쪽을 살짝 이렇게 좀 쳐서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서 80도 든 상태에서 위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어, 그런 어떤 가위밥이라던가 클리퍼 이런 층이 잘 안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 자를 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잘라야 되는데 어려우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안돼요 그래서 약간 긴장한 상태로 말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뜨는 머리는 이 밑에 여기 이쪽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6mm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끝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바닥을 요살 쪽에 이 네이프 부분 너무 빠싹 대지 말고 살살 이렇게 해서 어 그라데션만 이 살짝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라인을 살짝살짝 쳐주시면 살짝 벌써 이쪽에는 라인이 끝났죠.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요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거그 부분을 똑같이 해서 80도 정도 들어서 요 가이드라인에서 맞춰가지고 한번 쭉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들어서 이렇게 80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는 90도. 90도라 그러는 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각도는 한 80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밑에 라인은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6mm 6mm 탭을 끼워 가지고 어, 6mm에서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그 다음에 라인을 한번 탁되게 잘라 주시고요 6mm로 이렇게 살살 살에 너무 대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깔끔하게 라인이 잡히죠. 짧지도 않으면서 길지도 않으면서 깔끔하게 맞죠? 주문 맞아? <목소리> <목소리> 맞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가이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깔끔하네. 어, 그다음이 옆에 한번 가볼까요? 옆머리는 기존에 이게 투블럭 돼 있던 머리가 있긴 한데 많이 자랐어요. 근데 좀 머리도 많이 뜨고 위에 머리가 덮어져 있는 머리만 좀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을 살짝 정리해 주시고 구레나루 라인 깨끗하게 해주시고 앞머리는 조금 이렇게 치워주시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쪽은 보험을 살짝 드러나주세요요 앞머리 그리고 위에 여기 겉에 남아있는 머리만 90도로 들어서 살짝 쳐주시면 밑에랑 위에랑 연결이 돼요 가이드라인 잡아 놓은 거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6mm로 구렛나루 이 자체 라인을 살짝 이렇게 귀를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밑에 라인만 살짝 쳐주시고 그 다음에 빗으로 이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살살 한 80도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대고서 약간 90도 80도 그래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귀 약간 잡아주시고 이런식으로 잘 쳐주세요 숱도 약간 이게 많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짜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진다는건 너무 좀 짧아보인다는거죠 적당하게 댄디가 안되니까 요런 부분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듯이 살살 이렇게 80도 정도로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레나루선 라인은 저의 전매특허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짧게 라인을 빼적하게 잘라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댄디하게 하는것도 훨씬 나을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잘린거예요 다. 앞머리는 나중에 정리하면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왼쪽은 제가 그 빛이 좀 들어와서 살짝 그 의자를 돌려 돌렸어요. 아? 클리퍼로 클리퍼로 들어가지고 들어서 90도로 들어서 이렇게 쳐주시고 같이 가이드라인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90도, 80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그 90도 80도가 뜻을 아실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시고 머리가 많이 뜨고 오늘 컨셉은 약간 댄디하게 자르는 거라서 뭐 머리를 바싹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서 좀 정리할 때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귀꼭 잡으시고 이렇게. 귀에 라인도 살짝 한번 정리해 주시고 밑에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구렛나루 선 이렇게 그 다음에 귀 라인 살짝 파주시고 뭐 이제 요즘에 제거 조금 보시면 그 이제 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거 맨날 얘기하지만 보내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피드백 해드린다는 거, 그거. 자, 요렇게 보면, 요런 식으로. 댄디하게 깔끔하게 됐죠?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요 라인에서 여기가 약간 삐져나왔다. 그럴 때, 그 부분은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더 라인을 살짝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손님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렸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뭉쳐 있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쳐 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뭉친 게 층이 나서 이렇게 없어져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윗머리랑 같이 연결할 때이 윗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끝에 부분을 딱 잘랐을 때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어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도 이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앞머리랑 같이 연결되게 이렇게 잡아서 대각선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서 이렇게 대각선을 잡아서 또 잘라주시고 위에는 일자 양옆에 사이드는 살짝 대각선 이렇게 여기도 이쪽 대각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숙달되면서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 금방 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 자를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부터 자르지 마시고 어, 오른쪽부터 잘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른쪽을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거의 앞으로 나란히죠 앞으로 이렇게 나란니 이렇게 앞쪽으로 쏙 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만 쳐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눈썹 위로 넘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썹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어 아마 좀 자르고난 뒤에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실 때꼭 눈썹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랐는데 눈썹 넘겨달라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 네. 깔끔하지? 네. 아. 안 되면 강요하세요. 계속 세뇌를 시키세요. 깨끗하지? 좋지? 네. 아주 좋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다 잘랐다 싶으시면 이렇게 해도 지금 층은 뭐 깨끗해요. 수술 많이 치게 되면 머리가 너무 많이 뻗칠 수 있으니까 수술 치실 때도 윗머리를 잡으시고 그윗부분에 살짝 끝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치면서 올라오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신 치면서 앞으로 갑니다. 치면서 앞으로 가요. 이렇게. 그냥 한자리에서 자르지 마시고 가면서 치세요. 그래야 깨끗하죠. 네, 우리 손님한테 짧고 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미용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잖아, 가볍고 어, 머리 뭉치지도 않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됐고요 어차피 요즘 젊은 분들 앞머리 많이 안 자르니까 요정도로 좀 끝내주시면 아주 잘했다고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하고 이런거 좀 참고하시고 어, 오늘 또 영상 이렇게 또 찍어주셔서 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초보 미용사 파이팅!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